자 우리가 크게 한번 보자 모든 만물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갖고 풀 수는 없어 이거는 근본적인 흐름만을 우리 예체 뿐이다 자 그래서 운명을 풀든지 심리를 풀든지 체질을 풀든지 이 동일한 똑같은 개념이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편리하게 몸에 와 닿는거 우리 체질 을 한번 보자 체질 운명은 조금 있다가 할 거니까 그지 체질을 보게 되게 되면 자, 타고난 체질이 있을 것이고, 그제? 이건 운명이라면 또 마찬가지다, 그제?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어요 환경이 필요하다 다 그제? 환경이 뭘까? 엄마라는 것이다, 그죠 엄마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는 뭐가? 노력이라는 것이다, 그제? 여기는 우리는 식이요법이라는 것도 있겠어요, 그제? 자, 기 노력. 자세 가지가 한번 보자. 만일 당뇨병이나 한다게 되면 당뇨병 환자는 어떻게 책임 났을까? 설탕 많이 갖고 당뇨병 환자가 되겠나? 지금 의사들이 있죠. 웃기는 의사들이 많다 이 말이야. 시원, 영식, 그렇게만 해도 그거는 돌팔이다 이 말이야. <웃음> <웃음> <웃음> 자, 우리 한번 보자. 만일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라고 하나 보자. 우리는 이것에 몸에 와 닿겠지. 당뇨병의 첫 번째 원인은 뭘까? 그렇게 타고난 유전이 첫 번째 요인이다. 그죠? 체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유전인 인자가 들어있으면 당뇨병 환자가 될 확률이 높겠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엄마의 영향이 됐다. 그죠? 엄마가 당뇨병 걸릴 음식만 열심히 해주면 어떡해? 그거, 그거지, 그거지. 두 번째, 두 번째, 그거 엄마가 그게다, 이 말이야. 세 번째는 어떻게, 엄마가 안 해주고, 유전적인 특성도 없다 손 치더라도, 지가 사탕만 맨날 먹으면 어떻게 되겠노? 당뇨병 걸리는데. 이 노력이다. 모든 게다 그렇다, 이거. <웃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모르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뭘 고칠까? 자 그러면 성격으로 이제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격으로 하네 보자 응? 성격을 보면 야가 성격이 개팍하다 응? 개팍하다 그럼 첫번째는 어떡하 어 타고난 것이 개팍할 수도 있다 그죠 <웃음> 타고난 것이 개팍할 수도 있다 그럼 두번째는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야, 그, 뭐, 어제가더만는 친구가 개팍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친구 따라 우리 강남 가다가 개팍하고,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주변 환경이 개팍하게 만들어버리면 자기도 개팍한 거야, 그지? 그런데 예를 들게 되면 이 개팍한 게 어느 것이 병이냐는 거다. 어디에 생겼을 때. 타고난 것이 개팍하면 이것이 병일까? 원래 타고난 게 개팍한데 막 개팍하게 행동하는 거 이제 여기서는 심리적으로 풀고는 이 행동이, 지금 행동이다 야가 개팍하면 어떻게? 이건 병이 아니라, 그치? 이거는 병이 아니라. 자, 그러면 친구, 친구가 개팍한데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병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친구가 같이 있으니까 개팍해지는데. 이거는 병이 아니지 그죠 이것도 그런데 지가 어떻게 환경에 의해서 개팍해지면 이거는 우리는 질병이 장애야 음? 이거는 친구 떼내보면 되는거지 자 이것은 우리는 그거 우리는 이제 운명으로 갑니다 운세풀이 할때 운명으로 가보게 되면 자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타고난 운명이 어떻게 타고난 운명은 있겠지, 그지? 자, 타고난 우리는 운세라고 하죠. 운명은 똑같으니까, 그지? 자, 운세라고 하자. 자, 타고난 운의 운의 흐름은 이렇게 가는데 부유한 집에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돈 문제가 생길까? 돈 문제 안 생기잖아, 그지? 그런데 가난한 집에 생기면 어떻게? 맹날해봐야 돈갖고 문제가 생긴다 그치? 그런데 그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현재 행동하는 것갖고만 풀어도 안 되는 것이고 타고난 것을 우리는 무시해도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타고난 것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는 풀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타고난 것을 풀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거죠 자 우리는 체질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심리도 그렇고 분명히 타고난 것은 있다는 것이다 그쵸? 지금까지 보면 있는 거잖아 그러면 타고난 것을 풀려 하니까 타고난 것을 풀려 하니까 어디에 관점을 주고 이것을 풀어야 돼 우리는 푸는 것은 숫자풀이법이라 했다 그쵸? 이건 우리는 숫자풀이 뭐 갖고 풀어야 된다. 이 숫자풀이를 타고난 것을 풀러 하니까 우리는 인간이 이제 원천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을 우리는 관찰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인간이 탄생가, 탄생 이전가, 탄생 이후다. 그죠 이세 가지가 있다. 자, 탄생 이전은 우리는 태아 때일 것이고 이거는 우리는 탄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일 때부터 있는 것이고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게 되겠지. 그죠? 우리 중요한 것은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는 탄생 이전에 우리가 근거를 한번 보자. 우리는 이 데이터가 맞느냐 틀리냐는 우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지, 그지? 이것이 우리는 임, 치료에서는 치료에서는 임상 실험이 되는 것이고, 우리 운명을 갖게는 상담 우리는 실험이 될 것이고, 그지? 우리는 나중에 결과 데이터가 되는 것이다, 그죠? 이 데이터를 풀어야 돼. 논리를 풀락하면. 이 데이터의 적중률이 필요한 것이지 그치? 학문적으로는 이 데이터의 적중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말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알수 있는 것알수 있는 것은 뭘까 이세 가지가 있다 그제 하나는 우리는 태어난 생일이고,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뭐랬죠? 성별이랬죠. 그런데 먹어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으니, 이 아이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데이터를 다 풀어야지. 게 탄생의 법칙에서 그저. 이것을 우리는 탄생의 법칙에 의해서 다 풀어내야 된다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숫자풀이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풀자 보니까 우리는 이 사주가 저 안에 보면 사주밖에 없다 아무도 풀어봐야 사주밖에 없다는 거다 아무리 쫓아 봐요 그러면 이 사주를 우리는 숫자풀이보로 풀어가지고 이 데이터 적중률만 맞다면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 올바르게 풀었다고 한다면 이것다. 학문이 되려면 이것이 올바른 이론으로 적립을 해야만 이 학문이 되겠지 그 적중률이 높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로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이런거는 상상이 안될 만큼 우리는 그 데이터의 정확성은 우리는 다 지금 표출한거야 그 다음에 인상실험에서 우리 인상실험은 뭘까? 상담으로서 우리는 데이터를 하는거지 그죠? 객관적인, 응? 객관적인 데이터? 우리는 상담으로그 자체만 눈 놓으면 되는거지 그러면 뭐 그거는 뭐 방법이 없잖아.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증거가 뭐냐 그거는 응. 그 응. 응. 어떤... 우리는 데이터는 없지만 그 상담을 하고 간 사람들의 그, 그뭐 반응과 이야기 한 것이면 우리는 안 되겠나. 그치? 그래서 그 심리는 그 데이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의 신뢰성은 아무것도 없다 데이터 점검만 있을 뿐이지 그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거기는 심리 데이터도 통계 처리할 때는 우리는 뭐응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뭐 이런 것이 막 들어있잖아 거기서는 허수가 많다는 소리다 자 예를 한 들어보자 자이 사주로서 숫자 풀이 법에 의해서 나온 적중률과 에이? 심리 테스트에서 놓은 적중량은 정말로 차원이 안 된다 그정도는 우리는 정확하다 그것은 이제는 그 데이터만 우리 학술적으로 갈 때는 심리학적으로 갈 때는 이제 그 응답률만 우리는 세수하면 되겠지 그죠 우리는 학술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학회에서 학술적으로 응답률만 추출해 내면 되는 거아니에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이? 학생들 대충 갖고 한 개씩 한 개씩 하면 된다 네성격 유형은 이렇나? 아무리 갖고 확률하면 데이터가 얼마냐? 이렇게 되면 되지 그거, 그런 그거 우리 지산 데이터 그거는 지산 데이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분수라는말 들어봤나요? 분수 자, 분수 중에서 가장 낮은 분수가 뭘고 열 푼수, 어? 그렇게 반 푼수. 자, 제일 낮은 푼수가 우리는 반 푼수다. 반 푼수라는 것은 우리는 50%의 적중률이 있을 까만한게반 푼수다. 그 다음에 우리는 푼수는 뭐고? 6프위는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7프이다 7프위, 7푼이. 7프위, 7푼이. 7프위는 70%를 맞추는 것이 7프위다. 8푸이는 뭘까? 우린 8푸이는 하잖아, 그제? 8푸이는 80%를 맞추는 게8푸이다 <웃음> 그러면 우리는 분수가 안 되려면 어떻게? 어? 90% 이상은 맞춰야 되나 이거는 분수라는 말을 안 쓴다. 90%는 9푸이는안 쓴다, 그제? 90%는 맞춰야 우리가 분수가 안 된다는 소리다. 그래서 저번에 잠깐 이야기 해줬나? 여러분들이 병신 육갑이라는 말 들어봤나? 육갑이, 육이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거다 병신 육갑 들어봤지? 무엇 때문에 병신 육갑이 됐나? 손가락이 없는 육갑이그렇게 손가락도 없는 놈이 육갑을 어떻게 칩냐이 말이야. 그럼면 이것이 육분이다어육분이 없어서 그랬다. 이것이 6 0다했다 손가락도, 손가락도 없이 지어가서 상담하면 60%를 맞춘다 다반푸수는 어떻게 집안 망하는 게 반풍수고, 그수순 엉터리 푸는 거고. 반푸수는 집안 망하게 하는 것이고, 병신 육갑이라는 것은 어떻게? 손가락도 없는 게 육갑 집어 갖고 맞추면 60% 맞추는 거야. 7프이는 70% 맞추는 거고, 8프이는 80% 맞추는 거고, 8프이까지 분수가 되면 여러분들은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이것이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막뭐 국회의원들이고 모든 것을 다 평가를 해놨지만은 거기에 한계도 벗어날 게 없다는 거다. 한계도 벗어날 게 없다는 거다. 막 어떤 심리학 데이터 갖고 오갖고 백날 붙이 봐야 실질적으로 막상 딱 붙이 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주라는 개념이 아주 미약해 그동안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때길래 학문도 아닌 학문 같고 학문이 인양했기 때문에 전부 무시해서 그렇지 이수이 사주는 절대 그게 아니다 심리 테스트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거죠 심리 테스트는 정말로 어떻게 이길 수도 있다 70% 넘으면 실현 아, 그러니까 그래, 이거 분수다니까, 난. 정답, 실뢰가 뭐고. 전부 다분수라 말이야. 우리는 응? 70% 넘으면 뭐, 실뢰한다 이거는. 자기 자기는도7 응. 0믿을만한다 아, 그렇긴 그것이, 응. 그 자체가 분수라는 거다. 그렇긴 해. 심리, 심리 테스트 그 자체도 우리는 바꿔야 된다, 이제. 완전히 만 바꿔야 된다는 거다. 내가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학문적으로 열심히 접근을 해왔지만은 그것이 근본이 틀렸기 때문에 이 신뢰성을 고중도 밖에 안 한다. 그게 또 플러스 마이너스 뭐 5%에 샀고 뭐 이렇게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어디 설문지 그 작성자의 그걸 모델에 따라서 막이렇 집단해갖고 이랬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장하는 거는 이 타고난 거, 지금 살아온 거 이거 말고, 타원한 것을 우리는 풀 때는 이거 갖고 풀수 밖에는 없다.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수가 안 되기 위해서는 분수가 안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학문으로 풀어야 된다. 완벽한 이론으로 풀어야 된다. 그지 완벽한 학문과 이론은 우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했습니까? 완벽한 이론과 학문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아까 열심히 해온 이유가 그거다 자 우주의 진리에 따라서 이 요건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천문의 원리에도 맞아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자연의 이치에도 맞아야 되고 네 번째는 인간의 도리에도 맞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학문의 논리에도 맞아야 되고 여섯 번째는 과학의 이론에도 맞아야만이 항문과 이론이 된다. 그런데 내가 자신하는 거는 이 사주나, 자, 뭐 기존에 우리는 전통 사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는 학문으로는 100% 자격이 없다. 우리가 사주명리는 솔직히 말해서 학문적인 요건은 빵프로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숫자풀이 사주 이것을 우리는 수리사주라고 하는데 수리사주로 우리는 지금 배워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수리사주의 차이와 사주 명의의 차이만 알면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해야지 그죠 수리 사주와 어느 것이 오차가 나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것을 완벽하게 규명만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탈피해야 되겠지 그쵸? 근데 그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지금... 응. 쌍둥이 연구하셔. 그래 응. 환경에 따라서 응. 타고난 뭐 운명 주기 이게 같을 수 있지만 응. 타고난, 타고난 생기는 같은, 같은데. 어, 다른 건전 다. 주기도 아, 지 운명 주기도 달라야지. 운명 주기도 다다르거 그러니까 상. 날 똑같은 그래도 다르다. 다르다. 달라야지 되는 거지. 쌍둥인데 그게 다 다르다. 그렇죠. <웃음> 같은 품모에서 다르게 푸신다는 어 다르게 넣어야지 그게 네. 네. 완벽한 어, 이론을 그그 선생님이 응. 그 삼둥이에 관련된 는 응. 많이 놓으셨잖아요 응. 그 그것도 그러면 그것 다완벽한 다르지 다르게 푸시는 어, 거 다른 거지 그거는 완벽한 이론의 근거에 따라서 풀리는 거죠 숫자를 거. 이렇게 푸실 때 같은 날짜에 삼둥이가 나왔는데 아, 그 삼둥이를 적용하는 게 다르다는 거 다르죠 그냥 그대로만 아, 그렇지 네. 그대로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다르고 달라야 되고 상이가네 <목소리가> 명이다, 다 명인데 그래도 다 다르고 그렇게 그래. 여기서 남자 상둥이8 명, 여자 상둥이8 명, 9명총1 8 명까지는 완벽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1 8 명까지 나올 수는 없을까요? 이난성 이런 거 필요 없다 아마. 응? 응? 그거는 안각하졌나 그럼 나안르혀준게 아니고 안 배워갔는가 보다 그건 옛날부터 가르쳐주는데 처음부터 아, 상등이시할때결석 했는가 보다 <웃음> 상등이도 모든 형제가다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른데 당연히 달라야지 그것을 풀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그건 학문이 아니야 그럼 70억 다 다르게 다 다르지 한명도 똑같이 없잖아 아무리 같은 생일이라도 뭐, 환경도 다르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실 때, 응. 사주를 볼때 응. 숫자를 분리하면 그 그거는 생일만 다를 뿐이지,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건 그거잖아요, 응. 번호는그렇죠 그거에 의하면 거기 적용되는 번호가 다 갖다 지 그것이 학문이잖아,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다른 걸또 뭐 하는 게있다면서아자다버리한 개도 똑같은 게 없다 데요 한 사람이 풀때 9가지를 동시에 풀기 때문에 다 달라요 선생님이 그렇을 때 선생님이 우리가 1,2,3,4,5,6,7,8,9에서 1 하나만 푼다 그러면 같을 수가 있는데 9개는 우리가 동시에 다 풀어 지금 사주에서는 그 심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성격하게 되면 1분부터 36분 해갖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이렇게 풀잖아 이게 안 되는 거다 자 이것은 이런 타입이고 이런 성격에서도 분류가 각 분야별로 분류가 다르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최종적으로 한 명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고, 이게 그래서 다른. 그렇게 심리학에서 뭐 성격이 뭐몇분중 해갖고, 서른 여섯 가지, 뭐 스물까지 해갖 그거 전부 다 꽝이다. 그거는 학문적으로 다 해야 돼. 이 말이야. 심리 테스트 해갖고, 확 아, 성격은 이런, 뭐 이런 거. 그것 순꽝이야. 이론적으로 택도 없는 소리다. 그렇게 심 내가 뭐 너무 택도 없는 소리도 하면 좀 그렇고, 무슨 선생님들 또 자존심 상해 갖고 또 거부 삐뚤 세력이 되어볼까 싶었는데, 그게 걱정이고. 근데 그거는 학문적으로 정말로 논리가 잘못된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학문적 논리가 잘못된 거야. 심리도 하나만 보는 거 아니, 그렇긴 해. 그렇긴 죠 같은 원리가 같은 논리가 아니지. 그거는 따로따로 한 개만 갖고 각수문지를 돌려 갖고 하는 거잖아. 종류가 다르잖아 종류를 달아갖고 그 개수를 하는 건아무 그러면 그 설문지를 좀 테스트 되는 그거는 무만 일이잖아 그거는 학문적으로 무매지짚다이 말이에요 그렇게 답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만들어 내는 거거든 그래서 많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은 아무런 답이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다긴 처음부터 틀릴 게내거 새로 만드는 거야 계속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1, 2, 3, 4, 5, 6, 7, 8, 9라하면 이것이 틀렸으면 1, 1.5, 2 이렇게 막새기겠지 그런데 이거는 영원히 1부터 9까지는 똑같은 숫자였다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풀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이제 기존의 전통사주, 숫자풀이의 사주 그동안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는 심리학이에요. 기존의 심리학. 기존의 심리학 풀이와 이 세계를 동시에 비교만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학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럼 나중에 가다보게 되게 되면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뭐 인간과학이나 힐링학이나 원초적인 것은 인간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좌우지간 한 명도 똑같은 것이 없고 상둥이도 모두 다 다르다. 그것을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우리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풀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으면 학문이 안 된다는 거죠 답이 없는 거 학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세계를 완벽하게 풀겠습니다